여기 우리. 우리가 다 왔어요. <목소리> 자전거 어? 다시 자전거 가시고 들어니까 아니, 만 저거, 저거. 아니, 그거를할것 같아요. 한번 만드는데. 아니, 돈 받기 같지? 한두 번씩. 바닥에, 맞지. 바닥에 주의사항 써놔야지. 하정신 10억. 뭐라고 하면 돼? 아니, 몇개산 거야? 이거 봐. 여기 0 같은 걸몇개산 거야? 뭐, 틀려. 소리가 너무 더 들리는 데야 선생님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이로봇데뭐 네. 로봇튼모씨 예, 아니, 음료, 예, 핀, 말씀을 핀, 예. 네, 말씀을 말씀 드렸습니다 나는 그때 튕겼잖아요 네네네 오, 어, 음, 네, 어, 어, 그래. 그래. 인사는 <웃음> 한나니다 뭐가 제일 이거 멋있어? 이거! 이거! 내가 뭘다 연결해... 아, 유튜브 그 영상으로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거 봐. 바로 되잖아. 아니, 이런, 이런 콘텐츠가 지금 너무 많은 거야. 지금 다 있으니까, 이게... 아니, 그런데는 이제... 유명한 애들해야 아니 아이라고 웃기는 어. 네. 아니, 그만이상 되는 애들 얘기하고, 아, 그러면 그래. 점점 밑으로 가... 아니야, 너무 아니아니 그림의 왕아니데 아니야... 아니야... 그림. 야아니 아니, 아니, 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는 여기다 하고 나 저쪽 받아. 사람들이 보면서 누군지 얘기 하면 안 되잖아. 태풍요즘은 새로. 상훈이도 머리가 좋은 게 보통 애니폰이 액자 넣어갖고 보시잖아. 하다가 여차 아니다 싶으면 페인트. 마르시마. 페인트 야,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야, 아, 여기 지금. 보셔도 알겠지만 이게 먹는 걸 갖고 관람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될것 같아. F é Clay! 이상 TV 뮤지엄이 오픈을 했습니다. 이 오타쿠의 끝판왕이 이렇게 또 결국 해냈네요. 아, 저도 같이 뭐 이렇게 덕질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네. 우리는 일단 보고서 입이 한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진짜 드날 봐서 다리 아파서 입이 벌어졌고 네. 가족들이랑 같이 와도 너무 즐겁게 보다 가실 것 같아요. 오디버스 <웃음> 드디어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꼭 보세요. 보세요. 정말 좋아요 여기 너 지금 왔잖아 아직 못 봤지 나랑. 아 근데 그 뭐야 명지대 쪽에서도 있을 때 가봤는데 네 아, 맞아요 점점 늘어나네 맞아요 지금 제, 거기 한세배 되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10년 뒤에는 이 두리랜드가 없어지고 <웃음> 상문이랜드가 돼서 그, 그, 아. 여기가 어디죠? 두리랜드 둘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이상훈 TV 뮤지엄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제 친동생한테 상훈이가 사실 이 신혼집에 작은 방한 켠의 피규어를 모으는 것부터 제가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커지고 또 이상훈 TV로 발전을 해서 이상훈 TV 뮤지엄까지 발전하게 돼서 너무너무너무 형으로서 어, 기분이 좋고 항상 응원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접 와서 확인을 해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의외없는 네. 네, 공간입니다, 진짜. 네. 아 오셔가지고 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거기에 또 QR코드 딱 하면 바로 <웃음> 연결되는 거에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예, 개관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야 상황이 좀 심했다, 진짜. <웃음> 우리 오늘 또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자 네, 저의 사수입니다. 우리 개그계 교과서 같은 <웃음> 박영진 뭐 하나에 미치려면 제대로 미치는 게 확실하게 미치는 아, 게 정말 좋은 거구나를 배운 거 같아요 피규어 세상에 어, 정말 무시못할 세상이 있구나 네. 아 이런 걸 알려주는 친구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거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나 그래도 아, 키도 너무 예뻐 나 샀잖아 바로 꺼자마자 아 바로 샀잖아 네. 후니버설 스튜디오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니버설 스튜디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상훈 TV 뮤지엄! 받았어요.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후니버설, 후니버설, 후니버설. 자, 후니버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니버설 네. 화이팅 대박 나면 안 돼. 아, <웃음> 이상훈 축하드려요. 이상훈 축하. 후니버설 <웃음> 대관을 축하드립니다. <웃음>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와 주셔서 이상훈 TV 사랑해 주세요. 야 <웃음> <웃음> 네. 저희 훈니버설 스튜디오 많이 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당탕탕 왁자지걸 네, 오픈식이 끝났습니다 아니 진짜 그 부쿠페랑 겹치고 팝콘이랑 겹쳐가지고 많이들 또 이렇게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또 평일이기도 하고 근데 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이 응원 받아서 한번 열심히 네이 키덜트들의 성지 아이들이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호 t v 그리고 후니버전 스튜디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